네, 이제 리콜이 시작합니다 그게 뭐, 몇천 개가 있어도 그렇게 적어지지 않을 텐데, 제 경험상. 일단 뭐,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예, 네,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것 같고, 우선은 그, 파일을 받았나요? 나한테? 예, 네, 잠시만요. 네. 아, 이거 껐다 껐다 이렇게 하느라고 아, 정신없네. 이거 좀 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뭐 하려고 그랬죠? 그, 어, 그알까 그, 그 어떻게 소거하고, 숫자 좀인 m p 보 시킨 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나다가 한사이 받긴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네, 약간 재생각에도그 한번 그 저희가 그 분석을 돌리면 약간 동떨어진 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메트로에서 시장까지로 했는데 그 메트로 넘어 있는 점을 저희가 분석했는데 그게 제가 한 곳에서 골목에 사람 많이 다녀가지고 90명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웃라이어가 되는 건데 그 그런 거를 약간 지워야 되는데 그런 건 제가 인덱스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 수는 있는데 추가해서 지금. 라다트 준걸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전달 할 방법이 잘 없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울 때 혹시 그거 봤어요? 제가 그 엑셀 파일 올린 거 한번 열어봤어요? 다연아 어, 네 어떤 엑셀 파일이요? 그 전체방에 올렸는데 그 그거를 소거할 때그 초고할 때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뭐 우선 아, 코딩이나 네. 이런 거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같으니까 엑셀로 안 해도 되고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비트윈니스 밸류를 랭크를 세우세요 랭크 할줄 알죠 가장 높은 밸류를 1로 해서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랭크를 세우면 돼요 비트윈니스 값으로 네. 그리고 또그 우리가 온 사이트 가서 썰베이 해온 그 결과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 그것도 높은 값부터 낮은 값까지 이렇게 랭크를 세우세요 그러면은 네. 각 포인트별로 이제 비트윈니스 랭크랑 그 온사이트 밸류 카운트한 랭크가 나오겠죠 근데 네. 그 랭크가 같지 않겠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 격차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각 랭크의 차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점이라고 하더라도 비트윈밸류에서는 얘가 랭킹 4위로 높은 밸류야 근데 온사이트 서버를 가 보니까 내가 랭킹 17이야. 그러면두 개의 차가 13이 나잖아요, 지금. 네. 그 이해되죠, 지금. 네. 그니까 근데 이 격차가 큰 애들을 소거하세요. 이거 엑셀에 세 보니까 음... 한 보니까 뭐24 정도 이렇게 격차 나는 밸류도 있고 어떤 거는 뭐17 나고 이렇게 여러,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 레인지가. 근데 뭐 상위 뭐한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우선 소거해 보세요 10개 정도 소거해 보고 알값 보고 위에 또한 15개 정도 이게 그 차가 큰 랭킹 두개의 랭킹 밸류의 그 차이가 큰 그거를 이제 제일 큰 애들부터 계속 하나 둘씩 소거해 보는 거죠 음... 이해됐어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알 값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결국은 점점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음 근데 그 소거를 그 소거를 최소한 10개의 관찰 지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소거하면 안 되고 뭐 우리는 근데 거의 47개 카운트에서 왔잖아요 현장 가서 그쵸 네.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 엑셀로 해보니까 뭐한 열다섯 개에서 스무 개 정도 많이 소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본인들은 이제 또그 본인들이 직접 제너레이트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처음에 줬던 그 비트윈리스 어널러스 결과 값을 해봐도 돼요. 네, 한번두가지 케이스를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 지금 나한테 준 거는 그 사이트 조사한 거랑 최근 가까운 그 비트니스 값을 떨어지는 지점에서 둘이 매칭을 시켜서 순서대로 값을 넣었는데 거기서 하나 추가해서 각각의 값에 랭킹을 매기고 그 랭킹에 따라서 랭킹이 제일 높은 거 차이 많이 나는 거를 하나 줄일 거냐 두개 줄일 거냐 그렇게 네네. 넘버를 근데... 넣어가지고 줘서 돌리게 네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격차가 두 개의 랭킹에 격차가 큰 애들부터 소거시키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두 개의 랭킹이 격차가 크다는 거는 한 점이 비트윈니스 값과 현장에서 카운트한 값의 결과 값이 차이가 크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네. 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한번에 예, 코드를 직접 짜서 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아웃라이어를 선거하는 로직을 쓰면 돼요. 그래서 네. 근데, 네. 네. 예, 네.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얘기, 얘기하세요. 그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어느 정도 조금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네. 그 제가 나다대테그 네. 저희가 마켓에 거기서 지역에 집중하기를 해서 그쪽으로 모이는 네. 데이터 중에 네. 파크랑 저희가 약간 집이랑 그다음 네. 지하철에서 오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잡았거든요. 네네 네. 각각의 세 지점에서 오는 그 메인 접근로를 그걸 그 접근 지역을 이렇게 몇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네. 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이어그램도 그게 지역 이렇게 장소별로 이렇게 찍어 찍고 또 네. 나중에는 3D 형태로도 조금 어떻게 라인이 깔리고 접근로가 깔리는지도 어느 정도 비주얼라이저는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다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면 내일까지 만들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이게 작업량이 엄청 많게 들리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는 어, 그 R값을 우선은 조정을 못하면 우선은 네. 그거를 이제 그, 그걸 그냥 가리시고요 우선은 그결과값을 아, 그니까 네. 우선순위를 한번 더보세요 그리고 왜냐면 본인이 뭐 이렇게 그래스하퍼랑 뭐 팔땐 짜가지고 시샵으로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는 엑셀사이즈를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잘 보여주는 것도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알값 고치고 하는 거는 이제 내일 뭐 끝나고 조금 포트 프로덕션 때 조금 수정해서 한번 또 해서 해도 될것 같고 음. 우선 내일 발표하는 내용에 포커스해서 프로덕션을 하는 것가 어떨까 싶네요 지금 상황에서 아, 그러면 알값을 좀 높이는 거는 내일 이후에 또 수정해서 에, 에. 하고 그게 에제 네. 본인들의 뭔가 지금 그 리서치에 크게 막 영향을 안 끼친다 그 알값 자체가 네 알값은 네, 아마 그럼 일단은 좀 필요한 거 위주로 먼저 최대한 한번 해보고 좀 어려운 네네.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네. 주어진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네. 뭐 10장에 10장 일단 쫙그 세우세요. 가르바이 쭉 세워가지고 신문의 컨셉 같은 그 스토리라인을 딱 해놓고 거기다 일단 채워두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어차피 내일이 리허설이고 프레젠테이션 적으니까 그리고 그게 정도 구조가 잡혀졌고 그럼, 그 하이라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 아이디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전체 구조를 잡고 미싱된 것들 집어넣는 전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그 리허설 끝나고 나면 또 시간이 하루가 있으니까 그 하루 가지고서 이제 뭐좀 내용적 측면을그 형식적 측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포커스 할 거라면 내용적 측면은 이제 내일 정도로 올리고, 그 후라도 뭐 포스트 프로덕션 할수 있으니까. 그좀 전략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전체 그 구성이라든지 기승전결은 지금 친구랑 나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예 아마 생각하는 같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웃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통 분모를 잡아서 내일 이제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량을 나눠놓고 그걸 채워놓고 이제 좀 거기에 일단은 어,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3D가 필요하면 3D를 하고, 라인을 그리면 라인을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네트워크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트워크와 어떻게 보면 동선상서큘레이션과 숫자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 두시고 예, 전략을 펼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나다랑 그 공동부모 찾을 때는 그 프로그램 관련돼서 얘기할 때 찾으면 될것 같아요. 나다가 음. 그 도시 그 지역 전반에 대한 리서치는 했잖아요, NNA로. 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다가 이제 조금 더애드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이제 마켓 플레이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뭔가 나다가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좀 뭔가 이렇게 잘, 그 부,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섞어서 네. 만들고, 네, 다련 학생은 또더 작은 스케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재밌는 플레이를 해 보는 거니까. 디자인 요소로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시퀀스를 이렇게 조금 둘을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다는 지역 전반적인 리서치를 했고, 다련 네. 학생은 그중에서 뭔가 가장 위즈너블한 스트레스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되게 스페시픽한 그런 엑설 사이즈를 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도 네. 제대로 시키고. 뭐 에이전트도 제너레이 시켜보고 뭐 이렇게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이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한번 네 그런 식으로 둘의 약간 간격을 조금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좋고 그래서 나다가 그 프로그램에 관한 뭔가 이걸 만들어서 올리면 다른 학생이 한번 보고 아 여기에 이거 하나만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학생이 이어받아 가지고 네. 우리가 왜이 스트릿을 선택했고 마켓플레이스 중에서도 여기를 왜 선택했고 여기에서 이런 네트워크랑 에이전트 를 제너레이터는 엑셀사이즈를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면 될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지금 팀 시에 관해서는 그래서 네. 한번 잘 <웃음> 나다랑 남은 시간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네. 합의점이 있어요 분명 그리고 네. 캐릭터가 두분다 되게 클리어한데 또그 각자 역할도 정확하게 해줘서 멀리서 이렇게 하는 거라도 이렇게 잘 이어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웃음> 네, 네. 그러니까 어, 여기까지 하신 거잘 마무리 하시고 잘 비주얼라이제이션 하시고 핀샵 네. 네. 같은 거한 것도 뭐 스크린 캡쳐라도 해서 올리세요 내가 이렇게 혼자 만들어 봤다 <웃음> <웃음> 똑거. 왜그다 과정이잖아요. 사실 다련 네. 학생 거기에 시간 많이 썼는데. 아, 그래서. 네. 예, 네,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오퍼레이트한다 이런 것도 뭐한한 한 문장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도 좋을 거 같고. 내가 만든 게이렇게 오퍼레이트한다. 친구는 학부생이세요? 학부생이 아니 대학원생이세요? 저 학부생이요. 몇 학년 하고 있어요? 저 3학년 하고 음. 책보려고시학했거든요뭘뭘 음... 뭘 하려고 시학했다고요 보고 싶은 책이 많아서 아, 책 코딩도 배우고 그래서 이번에 이번 년도 좀가 그때부터 N.J. 채널 보고 이렇게 조금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관심 생겨서 일단 파이썬 먼저 저번에 올려주신 그 메테리어 있잖아요 파이썬 그 되게 좋다고 하신 그거 일단 파이썬 공부하고 근데 시사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타입 있는 게 되게 좋 좋다고 그쵸. 말씀하셔서 그다음에 또 추천해 주신 그 다음에 또 추천해주신 그카그 가르시아 그 <웃음> 오세요. 네, 네 맞아요. 거기서 하버드 수업 보고서 따라가 보면서 그 되게 기본적인 걸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벡터가 어떻게 되고 행렬이 어떻게 돼가지고 물체가 이동하고 그런 거 보면서 시사 위에 굉장히 좋구나 약간 시작하다가 그다음 프로세싱 보면서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오는 결과물도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저움지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런 거 보니까 음. 해가지고 그 제너레이프 디자인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사서 그것 좀 따라해 이렇게 보고 있고 약간 그러고 있어요. 그0프만 채널도 되게 잘돼 있어서 거기서 그매처로 코드 그거 강의도 되게 좋아서 그거 보고 보어요그 음. 있어요 네. 나 시, 실력이 한, 한 대학원생 이상쯤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그 예. 제가 잘못 해가지고 자기가 해결한... 못한다는 네. 거 인식하는 거는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건 이만큼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죠. 왜냐면다할줄 아는데 네. 그러면 인디앤디 그사람면 잘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공부를 계속 할수 있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저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게더 많아 계속 공부를 하게끔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컴퓨테이션 영역 쪽은 사실 그게 지금의 실력보다도 스탠스에 스탠스. 내가 학습을 그다음에 궁금해하고 학습하고 자료를 찾아서 하는 훈련들 그게 돼 있는 사람과 안돼있는 사람 차이가 한대땅 한 차이거든요. 지금의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친구는 어쨌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예 나중에 뭐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원하는 부분들 다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음. 감사합니다. 그럼 건축가예요, 지금? 전공. 아, 저 전공은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는 5년제 아니고 네. 처음에 1년 자유전공하고 3년을 네. 좀 특수한 학교라서 1, 2, 3학, 3년 동안 전공을 하는데 무조건 복수 전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음. 정해놔서 건축이랑 도시랑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어. 깊이를 파지를 못해서 아 대학원을 약간 자기가 관심 있는 걸로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공부해보고 있어요 <웃음> 근데 너무 열정적이고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파이팅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예, 네. 내일까지 잘 정리하시고 과정별로 다 많으니까 네. 어떻게 효율적으로 10분 안에 잘 전달할까 이렇게 네. 네, 거기에 포커스해서 우선 내일 보여주는 메테리얼 위주로 다 정리하시고 또 피드백 있으면 그 다음날 또 하루 해서 또 채우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 그럼 열심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